중금절이 전문점 시안 반점입니다. 메뉴판 예, 네, 주세요. 메뉴판 네, 열겠습니다. 네, 네. 음 단무지 하나 빨리 좀 주십시오. <웃음> 예 알겠습니다. 예 빨리 빨리. 빨리. 예, 단무지 예. 하나 여기 있고요. 음. 네. 아니 단무지 맛있기면 어떡해 <웃음> 미남은 단무지 좋아해. <쳐, 웃음> 개나 소나 다 먹으면 나는 어떻게? 뭐 하는 거야? <웃음> 이상하게 이중기 같네. 뭔 소리야? 세반 좀. 엥엥 엥간이에. 아 오늘 특별요리가 그 어떻게 됩니까? 네. 영동 되겠습니다. 아니 무슨 중국집에서 영덕 대게를 팔아? 손님, 영덕 대게가 중국산이에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세요 자, 자러분두 개, 팔보채 하나, 난장사 하나 주세요. 아, 누구시기래 이렇게 다양하게 시키죠? 아, 내 소개가 늦었군요. 난 국내 최고의 미식가, 미식축구입니다. 어디로 칠지 모르죠. 가끔 돌아내고 치고. 팀을 안 해야지. 내리받치시는 이제. 아 그렇죠. 네. 헤, 네. 쓰 네 저는 지금 미국 슈퍼볼 MVP 하인즈 워드 선수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네 미국서 서른 많이 나겠고요 한국 꼭 가고 싶어요 음. 뭐하는 거야 음식 달라니까 죄송합니다 아, 아, 주문하신영덕대이 나왔고요 주문하신 짜장면 두 그릇 나왔습니다 잠깐만 아니 나영덕대이 시켰는데 짜장면이 나오면 어떡해 난 짜장면 시켰는데 이거 음식 바뀐 거 아니야 음식 바뀐 거 아니야 다리가 맞겠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네. 이거 파리 아니야 이거? 아니 파리들은 거 비벼먹으라고 주면 어떻해 아니 파리가 날라가다 들어간 걸 나면 어떻게하라고 비벼먹으면 되죠. 아. 어차피 파리도 잘 비비니까요. 에이. 근데 이거 파리들은 거 이거 어떻게 비벼먹나 이거? 아 이거는요? 네. 파리도 고기 아니야. 응. 밑에 날 깔고요. 깔고.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비비고,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어머 두 손으로 비벼도 되잖아요. 짜라짜라. 무시에 부고 싶나요? 아무 소리야? 제발 좀엥엥엥 나리! 어, 아 그런데 이 식탁보 이게 더러워 이거. 예? 빨리 아, 치고 이거 임마. 아 식탁볼 그럼 식탁보 제가 갈아드릴게요. 에이, 아, 이거, ]한 이거 한 번에 잘 빼야 되는데 이거. 아버님 도전하시겠습니까? <웃음> 예, 예, 도전하겠습니다. 특명 아빠의 도전. 과연 식탁보를 무사히 빼낼 수 있을지 도전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오.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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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세부도 찍고 싶네 나도 나도 나도 뭐가 나도 나도, 나도 나도야 제발 좀 에이 에이 에이 이아 그래서 빨리 움직여 먹자 음식을 먹자 식사하세요 아, 아, 자 드시고요 대기 드시고 음식을 자, 먹어주고 드시고요 마시고 왜 이래 이거 이거 짧으면 어. 당신이 만든 거야? 아니요 저희 집에 주방장이 없어가지고요 어. 배달 시켜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들이 주방장을 불러야 사람 달라 아, 원달링 예. 당신 누구야? 반갑습니다 저는 바로 이 시대 최고의 요리사 아. 요리 보고입니다. 요리 보고. 뭐 하는 거야? 당신 말이야. 이게 당신이 만든 거야? 저는 요리를 할줄 모릅니다. 만들서 시켜 먹죠 아, 이건 아, 아, 아, 도대체 누가 만드는 그래. 거야, 만든 거야? 이거는. 뭐야? 궁금하세요? 예. 그거알아봐혀 봅시다. 알아맞혀 봅시다. 딩동댕. 당신 말이야. 아, 이거 대박이야. 대박이네. 어디 가세요? 송식관이왔습니다 아, 시키지 가 언제 느껴? 아니다 부른 걸 이거 어떻게 먹나 이거를? 아예 부른 거는 나중에 내가 딱 5초에 먹지 내가. 이걸 5초 만에 어떻게 먹어요? 없는다니까요. 아, 아, 요리 보고 씨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특명 요리 보고의 도전. 과연 5초 안에 짜장면을 다 먹을 수 있을지 시작해 주세요. 오, 사, 아, 음. 아, 네. 이거 안으로 들어가요. 이거 안으로 들어가. 잠깐 좀. 엔엔 엔간이. 아, 응. 아 그런데 이거에서 응. 뭐 하는 거야? 나가 나가. 다시는 대면 머리 아퍼. 얼굴고 머리. 머리 아프세요? 머리가 네. 데두 동지요! <웃음>